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여러분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피스365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파워포인트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희소식이 될것 같은데요 아차 지금 현재 오피스365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 아시나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정책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브랜드를 그냥 한꺼번에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피스 365랑 마이크로소프트 365랑 다른 거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름만 바뀐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이크로소프트 365로 바뀐 이 시점 파워포인트에 추가된 기능 중 여러분들께 가장 유용한 기능을 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런 이미지들 보이시나요? 자 이런 이미지들을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런 이미지을 찾으려면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활용하시기만 해도 이런 이미지들을 저작권 관계없이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미지를 삽입해야 되는데요 왼쪽 상단 삽입 들어가시면 여기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냥 그림만 있었는데 여기 아래 쪽 화살표가 생겼어요 이것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디바이스, 스톡 이미지, 온라인 그림 이세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마 스톡 이미지가 그거 아니겠지? 라고 했는데 역시나 몇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봤었던 것과 똑같이 나왔더라고요 즉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전부 다 구매를 한 거죠 뭐 구매 또는 제휴를 맺어서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해 줄수 있게끔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뭐돈 주고 구입해야 됐던 프리미엄 이미지들을 다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삽입을 한번 해볼게요 삽입하면 야딱 봐도 뭔가 생각하는 듯한 느낌 아닌가요? 이것을 그대로 자르기 16대9 잘라서 왼쪽 상단에다가 그냥 글만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냥 맘대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글씨체도 그냥 예쁜 글씨체로 하나 바꿔서 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어때요? 무료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느낌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발표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보고서 작성할 때도 많이 쓰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기능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파워포인트를 다루시는 많은 분들께서 희소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다시 한번 그림 스톡 이미지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여기에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쳐 볼게요 물고기에 관련한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게 되네요 물론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사용하기 나름이에요 자 여기 있는 이 물고기 삽입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다시 한번 자르기를 해줄 거고 색상만 살짝 어둡게 해서 제목은 최대한 굵은 글꼴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보면 딱 봐도 제공하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만들었을 뿐인데 훨씬 고급스럽게 나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스톡 이미지를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삽입 그림 스톡 이미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사람 컷 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 이미지만 있고 뒤에 있는 이 격자문이 보이시죠? 이것은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미지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뒤에 있는 배경을 바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때요? 그래서 그림서식 자르기 이 정도만 잘라서 그리고 삽입 텍스트 상자콕 찔러서 범죄를 교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기만 해도 뭐 느낌이 확실하게 있죠 그리고 이런 이미지 말고도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도 이런 방식으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뒤에 있는 배경이 없는 이런 인물 이미지만을 사용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께서 파워포인트 만들 때 다양하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조금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점은 대한민국의 스타일에 맞는 인물은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보는 사람이 만약에 동양인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같은 느낌이 나오면 좋을 텐데 즉 아시아인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다 다른 인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좀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정도면은 구독할 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여기 들어가시면 세 번째로 아이콘 기능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아이콘 기능은 기존에 있던 아이콘 기능과 통합이 돼 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색상별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 모양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 정말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디자인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이 색깔이 채워진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선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만 사용할 때는 파워포인트가 정말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낙타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랑. 자,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선만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와 그리고 이렇게 채워져 있는 형태로 할때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사실 저는 선만 있을 때 훨씬 더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파워포인트로 디자인을 정말 얼마든지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삽입 그림 스톡 이미지 여기 안에서 아이콘을 정말 훨씬 더 많이 다운로드 받고 활용해 줄수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기 스티커 기능이 있겠는데요 이 스티커 기능도 야 이거는 요즘에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죠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잖아요 그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로 한게 아무래도 파워포인트 자료나 이런 것을 좀더 깔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봤을 때 재미있게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를 딱이 타이밍에 맞게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잘 활용해도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교육 자료를 정말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해두고 아보카도 이야기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들기만 해도 어떤가요? 훨씬 느낌 좋죠 물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픽셀이 좀 나눠져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뭐 이런 거야 여기 선택하시고 그림 서식 들어가시면 여기 부드러운 가장자리 효과가 있거든요 이것만 사용하시면 3pt에서 4pt 정도로 만 해놓기만 해도 뭐 전혀 보이지 않게끔 되니까 뭐 느낌있게 여러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스톡 이미지 활용법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할 때도 너무너무 유용하게 그리고 좀더 세련되게 많이 표현해 줄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한번쯤 마이크로소프트 36 5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MVP이긴 하지만 제가 판매사원,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판매해봤자 저한테 좋을 것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구독해서 활용해보신다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품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학교에서 오피스 365를 제공하는지 잘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공을 해준다면 꼭 설치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